월간 배로니까 4월 달 수익 리뷰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한국 주식 공매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굉장히 지금 타격이 장난, 장난이 장난 아닌 상태라서 공매도 이야기 철강 화학 그리고 의류 그 다음에 제가 노리고 있었던 거 건설 요쪽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4월 달총한 260만원 정도 268만원 요 정도 벌었네요 4월 달에 아, 1월 달 만큼 진짜 많이 벌었어요 었한 500만원 넘게 벌었었는데 차익실현을 한 마지막에 4월 마지막 날 공매도 준비 때문인지 그때부터 많이 흔들리더니 4월 30일 날 마지막 날 거의 절반을 내줬어요 수익 하루만에 거의 절반을 내줘서 아 많이 아쉽네요 요거밖에 못 벌었네요 268만 원 이번 달 수익 저는 제가 동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매수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거의 다 철강, 화, 건설자재 요거 세 개죠 요거 세개 다른 거 하나도 없죠 많이 번거 보면은 동국제강 67만 원, KCC 65만 원. 그리고 작년 4분기 삼성전자 배당금 73만원 세금 떼고 요게 들어왔네. 요 삼성전자 배당금이 거의 전국민이 다 받지 않았을까. 어 이게 짭짤해요. 이 배당금이 이번달에 아 괜찮았어요 요거 삼성전자 배당금 땡큐하고 그 다음에 화학도 많이 벌었죠. 효성화학 84만원 40만원 효성화학 22만원 효성화학에서만 한 100만원 좀 넘게 버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아제강 76만원 철강화건설자재에서 많이 벌었는데 4월 30일날 얘기한 것처럼 공매도 준비 때문이지 이날부터 엄청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이날 저는 여행 가느라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비행기에서 내리고서는 계좌 확인해보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있더라고요 와 진짜 심각할 정도로 효성학 마이너스 45만원 세아제가 51만원 마이너스 뭐 세아베스틸 마이너스 여기서만 한 150만원 마지막 날 아침에 오전장부터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지금 5월 3일 그러고서는 공매도 시작했잖아요 5월 4일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장이 그 정도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미국 주식은 특별히 이번 달에는 매매를 거의 안 했네요 FNGU 여기서 한 70만원 벌긴 했지만 US t 여기서 27만원 거의 똔똔 정도 수준이네요 미국 주식은 거의 매매를 안한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30일부터 공매도 준비 때문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5월 3일 날첫 거래일에 실제로 그 공매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오늘 5월 4일인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장이 무너졌었는데 다행히 반등을 했어요 철강주로 중소형 철강주 대표주 동국제강을 예로 들어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동국제강 기술적으로만 한번 보면 은이 녹색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 21선을 2선딱 터치하자마자 바로 반등을 시작하더라고요 21선 기준 다른 철강주도 대충 다 봤는데 한 21선 기준으로 삼으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다 21선을 터치하고 그렇게 반등을 시작하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다른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서 몇 가지 예로 더볼 건데 이 개인들이 가장 요즘에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동양철관이라는 철강 종목인데 이 엠벨롭 이게 11선이에요 녹색 2 0일 그리고 이게 3 0일이에요 파란색이 이 11선 엠벨롭 상단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들은 오늘은 반등장이었거든요, 철강주. 근데 0.6% 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잖아요쭉 올라갔다가도 엠벨롭 상단에서, 상단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려와. 바로 내려와. 상단 위에서 놀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렇게 뭐 계속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안 나와. 상승하더라도 바로 반납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하나 더 예로 들자면은 이 한국 철강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하락장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오후에 급속히 반등한 거였는데 오늘 오전장에 하락장이었는데도 얘는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선 3.6%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은 엠벨롭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 녹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 엠벨롭 하단 부분에서 이미 놀고 있던 애였어요. 하단 부분에서 오늘 어제부터 그러니까 오늘 오전장 하락장이었는데도 상승을 하는 얘 혼자서 이런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철광주를 산다 반중 구간에서 사야겠다 하면은. 이 엠벨롭 11선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 엠벨롭 하단 21선 이하 아니면 21선에 걸쳐있는 것들 요런 것들을 조금 노려야 되는 철강 하나만 더 볼게요 세아베스틸 볼건데 저는 오늘 세아베스틸이랑 동국제강을 21선 터치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세아베스틸은 오늘 가장 많이 반등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철강주 중에서 5.2% 정도 반등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도 상태인데도 아직까지도 PBR이 PBR이 0.5밖에 안돼요 철강주 중에서 PBR이 가장 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세아베스트리이 그러고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 이익이 한 300% 이상 이렇게 증가 발표를 했거든요 엄청난 실적을 내면서도 PBR이 0.5밖에 안돼 이런 애들은 반등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등하는 요런 모양새를 나타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철강주 중에서도 조금 급등하는 것들은 조금 사면은 안될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고 철강주 중에서도 공매도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종목들을 사는 거는 저는 전, 절대 반대고, 이런 것들. PBR 낮고, 이익 좋은 애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요 세아베스틸, 요런 것들 을 사는 게 가장 지금 괜찮을 것같요 공매도 2일차 현황 좀 볼게요. 세아베스틸 공매도 수량이 한, 이 개, 개장 첫날에, 5월 3일날, 1100주. 그렇죠. 5월 4일날 오늘 1100주. 요 정도. 많진 않네요. 전체 거래량에 비하면은 공매도 수량이 매우 적은, 그 정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국제강을 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동국제강은 지금 공매도가 조금 있어요. 보면은 5월 3일날 공매도 수량이 무려 26만주에요. 그렇죠? 5월 4일날 오늘도 공매도 수량이 19만주, 20만주 정도 돼요. 그렇죠? 대차 수량도 많아요. 어제보단 적은데 5월 3일날 대차 수량이 무려 70만주에요. 이 전체 거래량이 한 600만주 중에서 70만주를 대차했고 26만주를 공매도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500만주 거래량 중에서 20만주를 공매도 했고 대차도 27만주나 했어요. 대차 상환은 아직까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얘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아직까지도 더 많이 나올 여력이 남아있죠. 그렇죠? 많진 않아요. 얘도 뭐 거래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지금 대충 봐도 거래량에 비하면 은 대차 수량이 한 10% 그렇죠? 공매도 수량으로 따지면 은 5% 정도 그렇죠? 5% 내외예요 공매도 수량은 이정도면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공매도가 좀 철강주 중에서는 동국재강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은 할 필요가 있, 있을 것 같아요 동국재강도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예시로 보고 갈게요 이거는 다예시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공매도랑 대차수량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앞으로 최소한 5월달 한달간은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부제철 보고 갈건데 동부제철 오늘 5월 3일부터 볼게요 전체 거래량 100만주 중에서 공매도 수량이 17000주 그러면 1.7% 요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90만주 전체 거래량 중에서 공매도 수량이 만주 그렇죠 1% 정도 밖에 안되죠 대차 수량도 뭐한 2만주 정도 8000주 대차 수량도 거의 없어요 이 동부제철 철강주 섹터 자체가 공매도가 거의 없어요 실적이 워낙 좋고 저평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지는 않은데 아까 봤던 거 동국제강은 좀 공매도가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지금 다른 철강주들은 공매도에서 조금 자유로운 반면에 동국제강은 공매도 영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동국제강이 그 철강주 중에서 공매도 수량이 있긴 있지만 그래봤자 3-4% 내외에요. 전체 거래량에서 일간 거래량에서 공매도 수량이 한 3-4% 내외에요. 이 정도면 공매도가 거의 그 영향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거든요. 시즌 같은 거는 지금 공매도 하루 수량이 30% 정도 돼요. 이런 종목에 비하면은 공매도 수량이 동국자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철강주 중에서도 소형주들 이런 것들 급등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매매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은 공매도 수량, 대차 수량은 항상 매일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